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오늘은 그 워밍업 부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세스마 플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그뭐 외우듯이 외우듯이 사업 설명을 하는 거는 상대방한테 어떤 그 감동을 주거나 동기부여를 주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센터나 이런 데, 그 세미나나 이런 데 모시고 와가지고 그거 하는 거는 저 같은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사업 전달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초대를 위한 그 사업 설명을 할 때는 간단하게 하면서 현실 점검 부분하고 사업의 철학 또 내지는 사업의 개념, 사업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거를 상대방한테 이해를 시켜야지만이 그분이, 어, 끄떡끄떡 하고, 아, 뭔가 마음에서 움직여져야 그때 한번 들어는 볼까? 뭐, 한번 가볼까? 한번 들어볼까?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 무엇보다도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전달하는 여러분, 사업자분들이 에, 이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해한 거를 가급적 쉽게 표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그그 그, 그거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책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께 설명하려는데 그냥 하려면 워낙 그저 훈련이 좀안돼 있기 때문에 그니까 이 책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왜 스마트 스모어라고 하는지 그건 또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아니 소비는 지출이지 무슨 소비가 어떻게 소득이 되냐 이렇게 해서 그분이 의문을 가, 갖는 거 갖다 져 나름대로 쉽게 명쾌하게 풀어줘야지만이 그분이 말되네 어 그랬다는 얘기야 어 다단계 뭐 설령 그 애터미를 알고 있고 애터미가 다단계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라 아는 분한테는 어 그렇게 정확하게 그 사업을 이해시켜야지만이 그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그 깜깜바다 블랙오션이거든요. 알기만 하면 아주 화이트바다가 되는 겁니다 아주 그냥 흰 바다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비전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로 인해서 그 철수와 영의로 인해 갖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단단한 수입이 된다는 거는 뭐 이미 어만 명이 만명 가까운 사람이 지금 뭐 200만 원월 200만 원 있는 넘는 연금 소득을 받는 걸 여러분들 그냥 그냥 매달 매달 매달 그냥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직접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거를 정확히 이해를 해서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머란 뭐, 무엇이냐? 이거 원래 소비자를 갖다가 컨스머라고 그래요. 컨스머. 그래서 이제 그 컨스머의 개념인데 스마트 스머라고 한건 뭐냐면 이네트크이전 세계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뭐 매출이 아무래도 중국이 중국이 앞서겠죠. 그리고 어떻게 어, 네트워크가 나온 거는 주로 미국하고 저쪽 그 독일, 그 저쪽 그 프랑스, 이쪽서부터 80년도 초서부터 아주 그냥 거세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전달된 게 그때서부터, 83년도 프랑스와즈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진전돼서 드디어 이제 90년도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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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조 정도를 갖다 11조 정도 10조에서 11조 사이를 할때 중국이 오픈되자마자 아그 11조 중에 그냥 11조라고 쳐졌을때 아 5조 4천억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1조를 했습니다. 그거는 거의 10분의 1을 했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이 그런데 중국의, 중국의 그 인구수나 뭐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26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떠나서 매출도 매출이지만 매출도 부동의 1등이지만 그런 단위 면적당, 단위 인구당 이걸로 따져봐서 그냥 타의 추종을하는 그냥 따라갈 수 없는 정교 1등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정교 1등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그것도 정교 2등하고 2, 2등이 한등 차이지만 은 감히 쫓아갈 수 없을 정도의 그 아주 대단한 탁월한 정교 1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뭐. 왜 다단계를 그렇게 잘하느냐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그거 가지고 수치스럽게 다단계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이걸 갖다가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자부심이죠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물론 다닥다닥 붙어서 단일 민족인 데다가 혈연지연 뭐 이런걸로 이렇게 그리고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런 인구 집, 밀집도가 좋은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은근과 끈기의 한민족의 그 특이한 그거, 외세 침장을 많이 받으면서도 그냥 단일 민족으로 여태껏 이렇게 왔다는 은근과 끈기에다가 대다수 부지런하고 똑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똑똑해요. 그러니까 뭐 사교육이 어쩌네, 뭐 저, 저 대치동에서 애들 키우고 했지만은 어쩌고 뭐 사교육 열풍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뭐 나쁜 점도 있지만은, 대다수가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해외에서 좀 살아보신 분들은 대한민국 사람 중에 멍청한 사람이 없어요. 네, 그 정도로. 근데 특히 요즘 좀 젊은 사람들 올 때도 그랬지만은, 아, 또부지런하기까지 하고, 또 동작도 무지 빠르고, 눈치도 되게 빠릅니다. 근데 이제는 200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어떻게 됐냐면은, 스마트폰이 2010년도서부터 보급되면서 부터는 뭐 카카오톡 뭐 이렇게 등등 등그 IT 그 지수가 굉장히 높고 인프라가 그렇게 잘돼 있기 때문에 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특히 아줌마들 여성분들처럼 이거 아주 현란하게 자판을 뚜게 되는 그 핸드폰 그거를 뚜게 되는 데는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고 그래서 스마트폰은 누구나 갖고 다니는데 아. 어, 그냥 쓰는데 보는데 그런 거만 만족을 하지 스마트폰 개당 점유율도 그냥 한 사람당 점유율도 우리가 어, 우리 인구수를 오버하는 휴대폰 대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일점 몇 개를 갖고 다니는 뭐 이런 정도까지 돼 있어요 두대 갖고 다니는 사람도 무지 많고 실제 사용하는 사람도 무지 많고 근데 죄다 다 잘해요 60대 70대 할머니도 합니다 이거를 그런 나라는 아마 전 세계의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중국이 요즘 많이 많이 쫓아오고 있는데 아직도 걔네는 어, 그 우리 땅이 넓은 나라들은 예. 그리고 우리 CDMA 제일 먼저 다중분할 방식 그 방식을 제일 먼저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가 상용화에 성공시켰기 때문에 자당한에 우리 거를 그냥 산과 바다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산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터지고 통한다 그러면 은 그냥 갖다가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벌써 그런지가 근 30년이 돼갑니다. 그래서 IT 강국으로 이미 자리 잡은 지가 그 오랜 세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주 현란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민족이고 국가입니다. 근데또 부지런한 데다가 눈치 빠르고 이렇게 탁탁탁탁 그런 걸 잘해갖고 뭐 아줌마고 할머니고 뭐 아가씨는 얘기할 것도 없고 남자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잘해요. 미국에서 제가 1년 여를 좀 살다가 왔는데 2010년도에 제가 1년 여를 좀 살다 왔어요 컴퓨터를 갖다 하나 이렇게 그 집에서 노트북을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누이, 큰 누이 집에 있으면서 하나 신청하는데 설치만 하는데 일주일 보름이 걸립니다 접수만 하는데도 하루 진정이 걸려요 그리고 우리 누이가 미국에 간 지가 50년이 넘는 분인데 큰 누이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요 여기는 전문가들만 하지 이렇게 그냥 누구나 다 가정에다가 그냥 뭐 퍼시를 놓고 이렇게 하는 그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워싱턴디시에서 굉장히 번화한 데 살고 계신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 뭐저 교장 선생님이었고, 아, 교감 선생님이었는데도 교육 일선에 계신 분인데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뭐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잘 자는 선진국이니까 그럴 줄 모르지만 이 IT 지수 렌즈는 우리 스마트폰에 관련돼서 이거는 뭐 부동의 1등입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을 그렇게 다들 쓰고 있고 잘 쓰고 있는데 그냥 들고만 다니고 보고 뭐 전화하고 뭐메신지 알리고 이런 것만 하지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돈 맨날 그거 놓고 다니면 그냥 한 30분만 어디다 놓고 와도 그냥 멘붕 상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스마트폰을 그냥 소비의 기계로서만 활용하면 안, 되, 안 되거든요 똑똑한 데다가 부지런하기도 하지 현란한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운영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도구로 삼아서 얼마든지 지금 네트워크를 그 네트워크 지수는 대한민국이 부동의 1등이에요 그건 뭐타이 추월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다들 그런 인자들을 갖고 있고 그만한 사회적인 여건이 돼 있는데 왜이걸를갖다 그냥 맨날 들고만 다니는 스마트폰이냐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현란하게 잘 쓰는 거를 그거를 소득이 소득이 되게끔 하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우리, 우린 좀 어버, 어, 어벙어벙하게 한다 그러지만 그래도 외국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신같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잘하는 데다가 대한민국 좀 고도성장했습니까? 메이딩 코리아 그러면 저, 그 저기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뭐 샤프 펜슬 한다 그러면 독일제를 쓰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일제를 쓰거나 이러지. 흔히 쓰는 그런 거. 뭐 그렇게 아주 그런 거는 뭐 하나 갖고 있더라도 일제나 독일제를 쳐줬지 않습니까? 미제나. 근데 지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제를 갖다 쳐줍니다. 2009년, 10년을 기점으로 해갖고 전 세계의 그 인식 자체가 한류흥에다가또 메이드 인 코리아가, 마데인 코리아가 그만큼 유명해. 이제는 디스카운트,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그, 그거 때문에 디스카운트, 똑같은 100원짜리인데 메이드 인 코리아가 붙었기 때문에 아예 한재야, 한 한제야, 대한민국 코리아 거야 그래갖고 디스카운트 90원밖에 못 받는 그거에서 인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이기 때문에 100원짜리가 110원, 120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와 있어요. 거기에 평생에서 애터미가 어, 뭐 그걸 뭐 예경까지 하고 하진 않았겠지만 은 사단에 애터미가 그때서부터 해갖고 지금 아주 완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의 그것도 가장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나와서 지금 그로벌 24개 국가까지 나와서 지금 뭐 이렇게 나가는 쪽도 다 성공 아메이가 78개국 뭐 80개국까지 이렇게 나갔다는데 지금 우리는 아직 그거에 뭐한 어, 3분의 1도 안 나갔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전부 그것도 원섭으로 다 터집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나라가 종주국이에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에, 갖고 있으면서 스마트 수모의 개념을 갖다가 정확하게 말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자는 누구냐 그냥 아무나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현실 점검 부분에서 그런 부분 대상을 잘 찍어서 주도 주도면밀하게 그 명단을 갖다가 아주 신나리교를잘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 그거에 해당되는 가게의 주체가 누구죠?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여성들이 뭐 험난한 일도 많이 하죠. 가정일 봐야 돼. 워킹맘으로 일해야 돼. 뭐 제사도 챙겨야 돼. 뭐 수다거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합니다 어쩌거나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한 정도의 그 아주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여성들이죠 근데 그 여성들이 묵묵히 또 일을 그렇게 다 하면서 아주 스마트폰까지 아주 그소통의규제예요 이렇게 뭐 그냥 스마트폰 하면서도 얘기 아까 다 하고 또 자기 할일다 해가면서 그 대단한 대한민국 여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업주부들 특히들 그분들이 지금 그 재능과 그 숨어있는 그거를 갖다가 지금 그 DNA를 갖다가 그냥 가정일에 애들 그거에 그냥 했는데 그분들이, 어, 그거 하면서도 했던 이런 그 실력을 가지고, 그리고 생필품 그러면 여러분들 전업, 전업주부 여러분들의 아주 그 이거 아닙니까?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생필품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부여를 해줘야 돼. 생필품은, 아어 좀, 좀, 조금 이렇게 좀 역사를 더듬어서 180년 전에 미국의 골드워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부에서 다, 미국 원래 신대로 개발하면서부터 다 동부, 뉴욕, 뭐, 이쪽, 버지니아, 이쪽을 통해서 메릴랜드 이쪽을 통해서 다 이쪽, 그, 영국과 가까운 그쪽에서 있다가 서부로 이렇게 이전, 지금의 LA, 뭐, 이쪽으로 옮기는 그쪽이 천, 천 180년 전에 이제 서부 개척만 이렇게 들어갈 때, 그게 골드워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금강산이 그쪽에서 많기 때문에, 금광산을 채취하게다가 떼돈을 불겠다고 이제 거기를 다듬 위험을 무릅쓰고 도다 간거죠. 그래서 금을 다 캤는데 금을 캐서 성공한 사람들은 채 1%가 안됩니다. 거의 다 거지가 됐어요. 아이고 주종뱅이가 됐거나 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1% 성공한 사람보다도 100% 부자 부자가 된 사람들은 엉뚱하게도그 그 골드워시 때문에 몰려간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생필품을 어그 공급해 주던 생필품 판매업자들 그분들이 그분들은 거의 다 부자가 됐어요 아주 아이러니 중에 상 아이러니죠 그게 그냥 아이러니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연찮게 그렇게 일이 일어난게 아, 아닙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뭐 근무를 캐야 되고 하는데 가장 생필품이 그 당시는 에 먹는 것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워낙에 험난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바지를 바지를 벗고 뭐 일을 할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지가 있어야 돼, 튼튼한 바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북 전쟁 때 쓰던 그 텐트 천을 갖다가 찢어 가지고 퍼렇게 물들여서 판게그그게 청바지 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주 지금까지도 유명한 그때 아주 떼 부자가 되신 분이 그 스트라우스 리바이스 입니다 지금까지도 대대손손 전 세계 리바이스 청바지 안입고 다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고가로 그것도 브랜드 중에 브랜드 죠상 브랜드죠 상브랜드죠. 근데 그 외에도 그냥 생필품을 한 사람들은 죄다 성공을 했는데 근캐로 간 사람은 1%도 채 성공을 못했어요 다 거지나 그 알콜 주정병이 됐거나 죽었거나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생필품이 갖고 있는 그 매력이라는 거는 뭐냐면 은 아주 대단한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건 뭐냐면 생필품은 재구매율이 100%라는 얘기예요 싫든 좋든 브랜드를 이런 거 워낙 선호하던 거를 갖다가 딴거로 바꿨었느냐만 그, 그거일 뿐이지, 뭐를, 뭐로 바꿔 쓰는 거 정도의 선택의 문제지, 100% 뭐, 치, 여러분들 뭐 칫솔 치약 하나 그냥 쓰다가 치약이 떡 떨어졌다 그러면 그 찝찝하게 소금하고 이렇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뭐 바로 슈퍼에 가서 뭐 아무래도 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필품이 갖고 있는 거는 그런 아주 특이한 그게 있다는 얘기죠. 근데 대다수 가격들이 저렴하고 막다 막 생필품이니까 비쌀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는 너무 하찮게 보는데 거기에 굉장한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뭐 그걸 갖다가 현실화 시킨 게 가장 중요한데 애터미가 절대 품질, 절대 상품으로 그것도 메이드 인 코리아, 한류 열풍, 그다음에 현란한 스마트 번호 갖다가 다루는 우리 같은 회원 소비자들, 우리 같은 사업자들하고 이렇게 그냥 딱.